옷안 입혔다고 산책 안 나가면 어, 우리 엄마가 또왜안 나가? 나 나가고 싶은데 그냥 그러면서 또 짜증이 나. 어? 어? 놀러 오면 유익하고 재밌는 놀러와 TV 설천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겨울철에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정말 추워도 좀 산책을 하자 대신에 옷 입혀야 되는 온도는 있다 뭐 강아지들이 무슨 옷이 필요하냐 라고 하지만 실내에서 사는 아이들은 이런 추위에 많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책을 할때 옷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옷 입는 걸 엄청나게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선 첫 번째 왜 강아지들 중에 옷 입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강아지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보통 강아지들은 속박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책줄 같은 경우 우리 리쉬라고 하죠? 이런 산책줄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내 몸을 이렇게 속박하고 그런 느낌에 익숙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맥락을 모르잖아요 사람은 나 밖에 나가면 추울 거야 그리고 이건 창피한 거야 옷을 입어야 돼 이거를 어렸을 적부터 습관화를 시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적에 가장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셔츠를 입혔던 날이 기억이 나요 이게 얼마나 싫었으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는 거예요 셔츠를 입혀서 칼라를 끝까지 올려서 여기에 단추를 채웠을 때 제가 다 풀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차근차근 습관이 되면서 지금은 셔츠를 입으면 끝까지 다 잠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이런 느낌에 익숙하지 않으면 싫어한다는 표현을 할수 있어요 강아지들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근데 이게 이제 공격성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든 거죠 우리는 아 싫어 하지마 여기에서 끝나지만 강아지들은 아 싫어하지마가 앙앙 우리 스냅이라고 하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너희가안 입으면 산책 못가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옷안 입혔다고 산책 안 나가면 어, 우리 엄마 또왜안 나가 나 나가고 싶은데 그냥 그러면서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란 동물이 이 상황을 맥락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렇게 몸에 속박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옷 입는 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옷을 조금 잘 입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옷의 유형에 따라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많이 입히는 옷이 어떤 형태냐면 특히 뭐 겨울에는 이런 옷, 이런 옷이 있고요 이런 옷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옷들을 입힐 때 보통 강아지들이 싫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 세상이가 입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옷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들은 이 체형이 다른 강아지들과 조금 달라서 이런 옷들을 많이 입어요 한번 옷을 입혀보면 언제 보통 싫어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세상이는 싫어도 공격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참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싫다라고 하는 스트레스 시그널만 계속 보일 거예요 낼름거린다거나 여기 우선 싫어합니다 머리 이렇게 들어갈 때 머리 이렇게 들어갈 때 싫어하고요 당연히 원래 강아지들 이렇게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탁 통과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때가 언제냐 이때예요팔낄때 강아지들은 원래 발 만지는 걸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억지로 발을 막 이렇게 꾸어가지고 지금도 잘 안되죠 이렇게 발이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싫어해요 얼굴보다 얼굴보다 발 들어갈 때 아악 가면 아악 막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딱 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싫어할 만한 자극들이 가장 많은 게 세상아 발좀 빼줘 세상에가 그리고 그레이 한들 중에 조금 쎄프지만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혀도 접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언제 가장 싫어하냐 우선 머리 들어갈 때와 이때가한 6, 7 정도라고 본다면 이렇게 앞다리가 들어갈 때가 보통 한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앞다리를 우리가 이렇게 굽히거나 잡아서 이쪽으로 낄때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억지로 하다 보면 더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떨어지고 싫어한다는 표현은 점점 더 강해져요 왜냐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 싫다고 했는데 이거 왜 하는 거야 라는 게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옷을 못 입히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지금 싫다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우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제 한번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지금 방금 입혔던 옷은 이탈리안 그레이한드 옷이라 좀더 복잡하고요 이런 옷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보세요 옷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발을 끼게 돼 있어요 이거 하는 순간 이제 싫어합니다 지금 보세요 빼려고 하죠 고개도 막 돌리고 귀도 다 뒤로 넘어가 있고 이 발을 이렇게, 이렇게 빼려고 해요 이걸 보통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좀 심한 아이들은 으르렁 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발 들어갈 때 그러면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어떤 옷을 입혀야 될지? 이게 어떤 옷이 더 좋다는 라게 아니라 솔직히 발 들어가는 옷들이 훨씬 더 따뜻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발 들어가거나 머리가 들어갈 때 싫다고 라 표현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런 옷을 입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저희 지금 1층 롤로스케어에서 판매하는 옷을 빌려왔어요 그 DP 돼 있던 옷을 보이시나요? 발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강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하게 만들어 놓은 옷이 이런 옷이에요 그래서 입혀 볼게요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옮기는 옷옷걸 싫어한다 그러면 아까 그 과정과 지금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발이 안 들어가죠? 아까보다 구멍은 많습니다 구멍은 많아요 발 들어가는 옷들보다 하지만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시간을 최소화하고 제일 싫어하는 과정인 머리끼기나 발 끼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 달래면서 교육을 하면 충분히 편하게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내 몸이 속박당하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발이 안 끼고 여기가 뚫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함은 느껴요. 발이 움직이거나 이럴 때 거슬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분명히 이거 보시면서 지금 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강아지는 이런 똑딱이도 못 채우게 해요. 만약에 벌써 옷 입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라면, 이 과정을 차근차근히 올해 겨울은 버리세요. 만약에 정 안되면, 정 안되면 올해 1월까지는 버리고 2월 달부터 한번 입히고 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최소 2주에서 한달 정도를 꾸준하게 연습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똑딱이나 찍찍이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찍찍이도 다 없애버리시고 이 찍찍이를 아이들 사이즈에 맞춰서 살짝만 남겨놔서 찍 하는 소리가 안 나게 한다거나 이거는 좀 응용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다 풀고 이 똑딱이 소리도 싫어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똑딱이가 없는 옷도 있습니다 우선은 딴거 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사자마자 막 입히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죠? 머리통과 발 통과 근데 발 통과는 없는 옷이잖아요 그러면 머리 통과만 한번 연습을 시켜보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씌우려고 하면 날 물고 지가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포인트는 자기 스스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가 요기를 통과할 수 있게만 도와주면 돼요 준비물은 우선 간식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필요해요 세상에 조금 일반적인 간식이거든요 이걸 먼저 한번 사용해볼게요 근데 실제로 너무 싫어하는 아이들이면 평소에 먹던 간식 말고 훨씬 더 평소보다 좋은 걸로 맛이 좋아하는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세상 무조건 요 사이로만 먹을 수 있게 네, 좋아요 지금 먹고 있죠 이것만 1, 2주일 동안 반복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점점 이제 처음에 안 들어오려고 하다가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처음에 분명히 세상이가 안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도 자기가 얼굴을 막 들이밀죠 우리가 억지로 하게 하면 안 되고 절대로 자기 스스로 들어올 수 있게 지금도 그런데 아직까지 이 방법이 세상이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들어와서 제가 이거를 좀땡겨서 씌우려고 하면 도망가요 이렇게 되면 너무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2주일 동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이때만 쓰면서 간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사실 이거는 사람 치즈거든요 과미나 하와이 가만 많이 사오는 건데 강아지들이 되게 좋아요 이런 거 먹어도 되나요? 계속 먹으면 안 되지만 진짜 특별한 경우에 조금씩은 교육용으로 써도 돼요 우리도 가끔 불량식품 먹듯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정말 중요한 교육할 때만 진짜 조금씩만 주려고 제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 스프레이 치즈라서 이 구멍이 클수록 연습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옷으로 하기 싫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택배박스 같은 데다가 구멍을 처음에 크게 뚫어서 통과하는 연습시키고요. 그 다음에 더 작게 뚫어서 통과하는 연습시키면서 차근차근이 난이도로 올리시는 것도 좋아요. 이때부터는 보호자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연습이에요. 스포츠나 뭐 이런 것처럼 간식을더 멀리하면 자기가 스스로 더 들어오죠? 제가 더 멀리 해볼게요. 세상! 지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 도망가는데 이거 1, 2주일만 하면 되게 금방 해요. 애들. 싫어? 지금 안 하고 싶어? 안 한다고 하면 막 너무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좀 쉬게 해주고 이제 칭찬할 때 저는 그냥 줬었는데 만약에 잘 들어오면 옳지라고 칭찬해 주면서 주셔도 괜찮습니다 회상 옳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쏙다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쉬워지죠? 잘힐 일이 없으니까 그냥 살짝 이럴 땐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1, 2주일 동안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들어가게 했다면 그리고 머리 들어갈 때 내가 산 옷에 이 구멍이 너무 작다고 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 박스에 칼로 우리 강아지들이 처음에 무섭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파서 거기에 고개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방법을 방금처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게 해서 강아지들이 얼굴을 조금 꾸겨 넣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연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쿠션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요 강아지들 네칼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부드럽게 머리 뺐다 들어갔다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먼저 연습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일이주의를 해서 간식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옷에 머리를 넣었다 그러면 이제 배만 넣으면 돼요 배만 이렇게 찍찍이를 하면 되는데 또 이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치즈를 좀 뿌리고 간식 같은 거를 좀 같이 주셔도 됩니다 세상 먹고 하고. 네 이렇게 좀 먹고 있을 때 채워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바닥에다 간식을 뿌리거나 아니면 벽에다가 하는 방법도 있어요 시즈를 먹을 때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옷을 입는 동안 그 전과는 다르죠 발을 끼는 옷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과정이 되게 여러 번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보호자가 억지로 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발을 끼는 과정이 싫을 거고요 그 전에 또 머리를 끼는 과정이 싫을 거예요 지금 옷을 입는 과정은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배에 있는 스트랩을 채울 때도 싫어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걸 먹으면서 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예전보다 옷을 입는 걸 참아줄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싫은 거였다면 이제는 차근차근 좋아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이 과정을 절대로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머리 넣는 과정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격이 돼요 빨리빨리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절대로 빨리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옷 입는 걸 많이 싫어했고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라면 제가 정해드릴게요 최소 일주일 아니면 이주일 머리 넣는 것만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옷 입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그래도 좀 괜찮은 옷 그리고 옷 입기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계속 강조합니다 저 새나게 할 때도 그렇고 저희 놀러와의 새도 이렇게 강조하는데 급하게 하지 마세요 트레이닝의 성패는 인내심이 가른다 충분히 차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2주 정도 연습을 하시면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겨울에도 춥지 않고 따뜻한 즐거운 산책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